찾으아 예. 니 어, 설레시. <웃음> 여러분도 설레시죠? 네. 자, 노래면 노래 춤면 춤! 모든 것이 되는 미스트롯이 대세인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막은 바로 트럭걸이 열겠습니다 트럭걸에게 여러분들 인천 박수 한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럭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번째 곡으로 저희 트럭걸 음악 주세요 네. 아니 나는 이거 보다 볼 거니 네 박수가 안 나와서 음이안 나오나봐요? 분들은 즉각 반응이요 어, 어, 어, 어. 다음 시후에 다음곡이 뭐죠? 다음곡은 저희 신나게 매들리 준비했어요. 매들리. 네. 여기서 일어나 춤추다 바람. 구해. 그래. 춤추고. 지젤로요. 네. 알겠습니다. 삼인조 네, 트로트 트롯 그룹 트롯걸입니다. 예뻐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소개를 또 너무 사회자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네 미스트롯에 나왔던 옷 그대로 입고 한번 와봤어요. 저희 어떻게 예쁜가요? 네. 아, 유 감사합니다 어 첫번째 곡으로 올레만레 띄워드렸고요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메들리 들어갈텐데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요 어... 좋아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디에 넣어주시냐?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자 그럼 이것도 가능하실까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람쥬> <웃음> <웃음> 아, 씨, 씨, 씨, 씨, 씨, 씨, 씨,